안녕하세요. 웹스케어 SP5 퍼블리싱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웹스케어를 처음 접하는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를 위한 기본 실습 교육입니다. 퍼블리싱을 할때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같이 그려보고, 스타일을 변경하는 실습과 속성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이번 교육은 SP5 교육으로 이전 버전과 다른 점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내합니다. 웹스케어 SP5는 썸네일 형식으로 템플릿이 제공되어 템플릿을 직접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 시간에 추가된 템플릿 등을 활용하여 페이지를 만들어보고 그 템플릿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먼저 설치하신 웹스퀘어를 실행해 주세요. 웹스퀘어를 실행하면 웰컴 페이지가 뜹니다. 이 웰컴 페이지에서는 가이드 및 스튜디오 사용법 등이 제공됩니다. 웰컴 페이지를 최소화시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뷰어부터 설명드릴게요. 프로젝트 익스플러어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상단에 있는 파일에서 스위치 워크스페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워크스페이스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는 작업한 프로젝트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넥스트를 클릭하고 뉴 프로젝트 창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EDU라고 입력을 합니다. n e x 버튼을 클릭하고, n 스트 클릭, 공통 업무 UDC 사용 동의에 체크를 합니다. n 스트 버튼 클릭 후 f 니 n 버튼을 클릭합니다. EDU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안쪽에는 웹 컨텐츠와 웹스퀘어 컨피규어 폴더가 있습니다. 웹 컨텐츠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뉴에서 웹스퀘어 페이지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파일 네임을 e d u 라고 입력을 하고 넥스트 버튼 클릭합니다. 유지 템플릿을 체크하면 웹스퀘어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체크를 해제하고 피니쉬 버튼을 클릭합니다. edu.xml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css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CM 폴더 안에 CSS 폴더를 선택하고, New Click CSS 파일을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을 contents.css라고 입력하고, Finish 버튼을 클릭합니다. CSS 파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레트 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웹스퀘어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와 UDC, TTC, 스니핏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에 퍼블리싱을 할때 특히 사용빈도가 높은 컴포넌트 위주로 실습과 병행해서 학습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디자인 뷰는 위즈위그 방식의 컴포넌트 디자인 공간으로 팔레트 뷰에서 선택한 컴포넌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 뷰 하단에는 스크립트 전용 탭과 데이터들의 저장 공간인 데이터 컬렉션 탭, 서버와의 통신 계약을 정의하는 서브미션 탭, 디자인 뷰에서 작업한 내용에 대해 자동으로 XML 소스가 생성되어 표시되는 소스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퍼티 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컴포넌트들이 가진 각자의 속성을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요. 툴팁으로 각 속성의 설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아웃라인 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포토샵의 레이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XML에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고 그룹핑 복사, 삭제 등 컴포넌트들의 제어도 이 아웃라인 뷰에서 할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상단의 도움말 아이콘을 확인하면 별도의 웹 브라우저에서 웹 스퀘어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과 중요한 속성도 알아보고 컴포넌트의 스타일도 변경해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들은 웹 스퀘어에서 기본적인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 정의 CSS를 만들고 엔진에서 예약된 컴포넌트들의 클래스를 덮어쓰기 하면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컴포넌트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반복되는 실습을 통해서 쉽게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텍스트 입력이 가능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에 앞서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폼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로 인풋박스, 서치박스, 시크릿, 인풋캘린더, 텍스트 에어리어, 에디터, 스피너가 해당됩니다. 우선 인풋박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풋박스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입력 컴포넌트로 HTML 인풋 태그의 텍스트 타입으로 렌더링됩니다. 팔레트뷰 상단에 있는 검색 기능으로 컴포넌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풋박스를 검색하여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생성창이 뜨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뷰에 인풋 박스 한 개가 그려졌습니다. 저장을 하고 상단에 있는 빨간 단추를 눌러서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빨간 단추를 눌렀더니 라이선스 등록 창이 뜨죠? 웹스퀘어를 설치하고 처음 실행하면 이 팝업이 뜨게 됩니다. 미리 제공받으신 라이선스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이선스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육용 라이선스로 등록을 했고 이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기본 브라우저에서 화면이 열립니다. 인풋박스가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개발자 도구에서 HTML 소스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W2로 시작되는 클래스는 웹스퀘어에서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입니다. 웹스퀘어 팔레트에 있는 컴포넌트들의 기본 스타일을 만들게 됩니다. 사용자정이 CSS를 만들어서 엔진에서 예약된 W2 클래스를 덮어쓰게 하면서 이후 원하는 UI를 그리게 됩니다. 웹스케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프로퍼티 뷰에서 플레이스 홀더를 검색하고 밸류 값에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타이핑합니다. 검색할 때 철자의 일부만 입력해도 검색이 됩니다. 속성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어떤 속성인지 툴팁으로 가이드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장하고 미리 보기 해봅니다. 이처럼 HTML5의 플레이스 홀더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힌트 문구 등을 명시합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웹스케어로 돌아옵니다. 먼저 웹스케어에서 현재 화면에 보이지 않는 스타일 뷰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웹스케어 상단 우측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퀵 액세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타일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스타일 웹스퀘어를 클릭합니다. 이제 인풋 박스의 보더 컬러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뷰의 우측 상단 아이콘을 클릭하면 소스 탭에서 해당 위치로 이동됩니다. 시 데이터 안쪽에 스타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브라우저의 개발자 화면에서 확인한 인풋박스의 클래스를 복사해 옵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보더 굵기가 1픽셀인 빨간색 보더를 정의하는 스타일을 입력해 줍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미리 보기 해봅니다. 인풋박스의 보더 컬러가 빨간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풋박스와 동일한 모양인 서치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이점은 텍스트가 입력되면 우측에 삭제 아이콘이 생겨요. 팔레트에서 서치박스를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타일 뷰에 있는 높이값을 삭제합니다. 이유는 이번 SP5 버전 웹스케어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템플릿들이 제공됩니다. 그 템플릿에 있는 폼 요소들과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려진 컴포넌트의 높이값만 삭제하면 높이가 26 픽셀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인풋에 텍스트를 입력해보시면 우측에 X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보면 텍스트가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이 아이콘에 들어간 클래스를 확인합니다. w2-searchbox-underbar-reset이라는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죠?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CSS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 컨텐츠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이후 CSS 파일을 클릭합니다. 파일 네임을 common.css로 입력하고 Finish 버튼을 누릅니다. 생성된 common.css를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뷰에서 선택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디자인 뷰 안에 있는 XML 페이지에 끌어다 놓으면 common.css 파일을 임포트 시킬 수 있습니다. 소스탭 상단으로 이동해 보면 CSS 파일이 임포트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서치박스가 출력된 브라우저로 갑니다. 개발자 도구로 서치박스에 들어간 클래스를 확인합니다. W2 서치박스가 적용되어 있죠? 이 클래스를 복사합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좀 전에 만든 common.css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W2 서치박스 앞에 A타입을 붙여줍니다. XML에 그려진 서치박스를 선택합니다. 프로퍼티 뷰에서 클래스의 값을 A타입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해줍니다. 개발자 도구로 서치박스에 들어간 클래스를 확인해 보면 A타입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웹스퀘어에서 제공되는 컴포넌트 스타일을 변경하려면 해당 컴포넌트 클래스를 사용자 정의 CSS에 선언함으로써 HTML로 렌더링 될때 클래스의 선후 적용 순서를 이용해서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팔레트에서 인프 캘린더를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 줍니다. 마찬가지로 스타일 뷰에 있는 높이 값을 삭제하고 저장해서 미리 보기 합니다. 보시다시피 인프 캘린더는 캘린더 컴포넌트와 인풋 컴포넌트를 그룹화시킨 복합 컴포넌트로 달력에서 선택한 날짜가 인풋 컴포넌트에 출력됩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인풋 캘린더의 속성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컴포넌트들의 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 뷰가 프로퍼티뷰입니다. 각 컴포넌트마다 제공되는 속성들이 달라집니다. 우선 캘린더 클래스는 달력의 스킨을 선택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캘린더의 디자인은 변경할 수는 있지만 변경할 요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스타일 변경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달력의 닫기 버튼을 활성화시키는 속성은 캔슬 버튼 쇼입니다. 캔슬 버튼 쇼의 속성을 트루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인프 캘린더를 추가로 그려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캔슬 버튼 쇼 속성을 트루로 적용한 인프 캘린더에 닫기 버튼이 생겼고, 이 버튼을 누르면 달력이 닫히는 기능입니다.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컴포넌트의 레이아웃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렌더 타입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렌더 타입의 속성을 네이티브로 설정하고 저장한 다음 미리 보기해 줍니다. 캘린더를 열어서 개발자 도구에서 구조를 확인해 봅니다. 달력 내부의 셀렉트 박스는 HTML의 셀렉트 태그로, 달력의 숫자 및 버튼들은 HTML의 버튼 태그로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setCurrentDate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풋의 현재 날짜의 출력 유무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또한 valid 체크 속성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유효한 날짜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미니어, 맥스이어 속성을 이용하여 최소 최대 연도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도 간단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인풋 캘린더의 인풋 보더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화면에 인풋 캘린더 하나를 그리고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F12를 누른 후 개발자 도구에서 보면 w2 input, calendar underbar div input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죠? 이 클래스를 복사합니다. 웹 스퀘어로 돌아와서 common.css에 점을 입력하고 그 뒤에 클래스명을 붙여넣기 해 주세요. 보더 컬러를 레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풋 캘린더의 인풋도 보더 컬러가 빨간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피너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레트에서 스피너를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높이 값을 삭제한 다음 저장을 하고 빨간 단추를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해줍니다. 인풋의 오른쪽에 상하로 위치한 버튼을 클릭하여 텍스트 필드의 숫자를 조절해 봅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프로퍼티 뷰에서 스킨을 검색합니다. 스킨 속성의 설정을 Type 2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드의 숫자를 조절하는 버튼이 좌우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팔레트에서 텍스트 에어리어를 선택하고 화면에 그려볼게요.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해보면, 텍스트 에어리어로 렌더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스케어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요소 중 하나이며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HTML로 렌더링 시 div 태그로 출력됩니다. 탈레트에서 텍스트 박스를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그려진 텍스트 박스를 더블 클릭해서 라벨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합니다. 라벨에 입력한 텍스트가 출력되었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 렌더링 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 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HTML로 렌더링 시 div 태그로 출력되지만,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포함하는 태그의 경우, 그룹 컴포넌트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룹도 div로 렌더링됩니다. 그룹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태그네임을 이용해서 텍스트 박스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하나 그리고 타이틀이라고 라벨을 넣어줍니다. 프로퍼티의 태그 네임을 h1이라고 입력합니다. 이 속성은 div가 아닌 다른 태그를 사용할 때 지정합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라벨의 텍스트가 기존 텍스트에 비해서 큰 글씨로 출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확인을 해보니 H1으로 렌더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ML의 스팬 태그로 렌더링됩니다. 팔레트에서 스팬을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그려진 스팬을 더블클릭해서 라벨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벨에 입력한 텍스트가 출력됩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스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 t m l 에 이미지 태그로 렌더링 됩니다. 경로 설정을 통한 이미지 추가, 이미지 크기 및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명데스크유즈맵등 속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그려진 이미지를 선택하면 스타일 뷰에 w i 드 100픽셀, 하이트 100픽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프로퍼티 뷰에서 알트값, 클래스, 롱데스크, src, 툴팁 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들의 밸류 값을 넣어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세요. 팔레트에서 오토컴플릿을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타일 뷰에서 오토컴플릿의 높이를 지워줍니다. 오토컴플릿 컴포넌트는 입력된 텍스트에 따라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양은 셀렉트 박스와 동일한 스타일입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합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W2 오토컴플릿이라는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웹스퀘어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에 적용된 클래스명을 보면 W2 다음에 컴포넌트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W2로 시작되는 클래스는 웹스퀘어에서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입니다. 웹스퀘어 팔레트에 있는 컴포넌트의 기본 스타일을 만들게 됩니다. 사용자정의 CSS를 만들어서 엔진에서 예약된 W2 클래스를 덮어쓰게 하면서 이후 원하는 UI를 그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체크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레트에서 체크박스를 검색해서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빈 박스 하나가 나오는데 그 안쪽을 더블 클릭합니다. 선택 항목을 직접 입력하거나 데이터 리스트 혹은 링크드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을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있는 스팬 디렉션으로 정렬을 정할 수 있어요. 스팬 디렉션을 로우로 스팬 카운트를 1로 세팅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스타일 뷰에 있는 위드와 하이트를 지워줍니다. 해당 아이템이 가로로 정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체크박스가 테이블 구조 형태로 렌더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프로퍼티뷰의 렌더 타입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체크박스를 브라우저에 렌더링할 때 사용할 레이아웃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테이블입니다. 이외 네이티브, 체크박스 그룹의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바꿔가면서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렌더 타입을 네이티브로 설정합니다. HTML의 네이티브 형태인 체크박스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레이아웃 구조를 위한 어떠한 태그 없이 순수 인프 타입이 체크박스 태그 하나만 생성하는 형태입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해 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면 테이블 구조에서 이번에는 네이티브 형태인 인풋 타입 체크박스로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로 돌아가서 렌더 타입의 체크박스 그룹 속성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해 볼게요. 이번에는 인풋과 라벨을 딥으로 감싼 형태로 렌더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로 다시 돌아옵니다. 웹접근성 프로젝트에서는 렌더 타입 속성을 체크박스 그룹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렌더 타입이 체크박스 그룹일 때 렌더링될 객체의 태그네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div 태그를 이용하여 구성되며, 태그네임과 아이템 태그네임 속성을 이용하여 최상위 태그와 항목별 태그를 설정합니다. Value 값을 ul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태그네임은 ai로 설정합니다. 마크업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까요?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 UL과 LI로 된 HTML 구조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티 셀렉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레트 뷰에서 멀티 셀렉트를 검색하여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빈 박스 하나가 그려집니다. 그 안쪽을 더블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의 아이템 추가 버튼을 여러 번 클릭하여 아이템들을 생성해 줍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합니다. 멀티 셀렉트는 다수의 항목 중에서 선택할 때 셀렉트 박스의 형태로 표현되는 컴포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디오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레트 뷰에서 라디오를 검색하여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디자인 뷰에 그려진 빈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설정창이 뜹니다. 체크박스와 동일하게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을 추가해 줍니다. 하단 스팬 디렉션은 로우로 설정합니다. 스팬 카운트는 1로 세팅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스타일 뷰에 있는 위드와 하이트를 지워줍니다. 해당 아이템이 가로로 정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렌더링 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라디오가 테이블 구조 형태로 렌더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웹스케어로 돌아와서 프로퍼티뷰의 렌더 타입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속성은 브라우저에서 렌더링 될때 HTML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 값은 테이블이고 네이티브 라디오 그룹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네이티브로 설정하게 되면 라디오 컴포넌트는 HTML의 네이티브 형태인 라디오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해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보면 테이블 구조에서 이번에는 네이티브 형태인 인프타입 라디오로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스케어로 돌아가서 라디오 그룹 속성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인풋과 라벨을 div로 감싼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태그네임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태그 네임은 UL로 설정합니다. 아이템 태그 네임은 LI로 설정 후 저장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렌더링된 결과를 보면 UL과 LI로 된 HTML 구조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접근성 프로젝트에는 렌더 타입 속성을 라디오 그룹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라디오의 배경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라디오 그룹으로 설정하여 스타일을 입힙니다. 이번에는 셀렉트 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레트 뷰에서 셀렉트 박스를 검색하여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셀렉트 박스는 HTML에서 셀렉트 태그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스타일 뷰에서 높이를 지워줍니다. 셀렉트 박스를 더블클릭하면 설정창이 뜹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을 추가한 다음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셀렉트 박스가 테이블 구조 형태로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셀렉트 박스의 렌더 타입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퍼티 뷰에서 렌더 타입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렌더 타입의 속성들을 각각 설정해보고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티브로 설정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미리 보기를 눌러주세요.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딥으로 감싸진 셀렉트가 보이시죠? 네이티브 셀렉트 박스를 사용하며 모든 브라우저 환경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모양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벨이나 타이틀 속성을 제공한다면 접근성 지원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용법입니다.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렌더 타입을 셀렉트로 변경하고 미리 보기 해볼게요. 렌더링된 구조를 확인해 봅니다. 단순히 셀렉트 태그로만 렌더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렌더 타입 속성을 오토로 설정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해보면 기본 형태인 테이블 구조로 렌더링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네이티브로 렌더링이 되는 속성입니다.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는 다른 속성을 알려드릴게요. 웹스퀘어에서 셀렉트 박스를 하나 그려줍니다. 스타일 뷰에서 높이를 지워주고 그려진 셀렉트 박스를 더블 클릭 후 설정창에서 아이템을 추가해 주시는데, 임의로 한 개의 아이템에만 긴 텍스트의 라벨을 입력해도 겠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해당 셀렉트 박스를 복사해서 두 개를 추가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셀렉트 박스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검색창에서 라벨 위드 오토로 검색을 해 볼게요. 라벨 위드 오토의 u 류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다른 셀렉트 박스에는 서브 메뉴 사이즈 속성을 검색한 후 value 값질 픽스드로 설정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본 형태의 셀렉트 박스입니다. 두 번째는 Label with Auto가 적용된 셀렉트 박스입니다. 세번째는 서브 메뉴 사이즈가 픽스드로 설정된 셀렉트 박스입니다. 라벨 위드 오토 속성을 투로로 설정하면 컴포넌트에 정의된 위드 값을 무시하고 항목 중 가장 긴 텍스트 크기에 맞게 그려지게 됩니다. 서브 메뉴 사이즈가 픽스드인 경우는 목록 창 크기를 원래의 셀렉트 박스의 위드 값으로 고정하는 속성입니다. 렌더 타입을 변경하게 되면 엔진에서 정의된 컴포넌트 최상위의 클래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프로젝트 요건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퍼블리싱 작업을 진행하세요. 다음으로는 체크 콤보 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레트에서 체크 콤보 박스를 검색해서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스타일 뷰에서 높이를 지워줍니다. 그려진 체크 콤보 박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설정 창에서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여러 번 클릭해서 아이템을 생성하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 후 미리 보기합니다. 이처럼 HTML의 셀렉트 태그에서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로 셀렉트박스와 체크박스가 결합되어 있어서 항목을 다중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리스트는 대량의 데이터를 페이지 단위로 조회할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실제 데이터 페이징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카운트 설정 및 페이지를 선택하는 UI만 지원합니다. 팔레트에서 페이지리스트를 검색하여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이 페이지리스트의 아이디를 PG1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아이디를 복사하고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합니다. 온페이지로드 구문에 복사한 아이디를 붙여넣기 하시고 .secount라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인자값으로 뿌려줄 데이터 값을 입력해 줍니다. 100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미리 보기 해 봅니다. 페이지리스트의 렌더 타입 속성은 렌더링되는 레이아웃 구조에 따라 테이블과 리스트 타입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F12를 눌러서 화면의 HTML 구조를 확인해 보면 기본 HTML 구조는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디자인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몇 가지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퍼티 검색창에 페이지 사이즈라고 검색을 합니다. 노출해줄 페이지의 개수를 지정해주는 프로퍼티입니다. 우선은 오라고 입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해보면, 페이지 카운터의 개수가 5개씩 노출이 되는 형식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렌더 타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프로퍼티 뷰에서 렌더 타입을 검색하고, 밸류 값을 리스트로 변경해 줍니다. 저장하고 미리 보기합니다. 개발자 도구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HTML 구조가 테이블에서 UL 태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리거는 HTML에서 인프 태그의 타입이 버튼인 형태로 그려집니다. 팔레트에서 트리거를 클릭하면 생성창이 뜹니다. 라벨 입력 창에 링크라고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렌더링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확인해 보면 인프 타입이 버튼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그려진 트리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 줍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뷰의 클래스에 btn_cm이란 클래스를 입력합니다. common.css 파일로 이동해서 btn_cm 클래스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배경이 빨간색이고, 폰트 컬러를 흰색으로 적용합니다. 저장하고, 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경이 빨간색이고, 폰트 컬러가 흰색인 버튼이 보이죠? 이처럼 화면 한쪽에 있는 버튼들을 만들 때이 트리거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앵커는 HTML의 A 태그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로 하이퍼링크를 정의할 수 있으며, CSS를 적용하여 버튼으로 사용합니다. 탈레트에서 앵커를 클릭하면 생성창이 뜹니다. 라벨을 링크라고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퍼티뷰 검색 영역에서 href를 찾고 값에 http www.inswave.com을 입력하겠습니다. 다른 주소를 넣어서 테스트해 보셔도 됩니다. 타겟 속성도 검색해서 언더바 블랭크로 설정합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해줍니다. 앵커를 눌러보면 href에 입력한 경로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 창을 닫아주고 개발자 도구로 확인해보면 a태그로 렌더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프로퍼티뷰의 아우터디브를 검색하고 값을 true로 변경해봅니다. 다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d i 로 a 태그가 감싸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퍼티의 속성 값을 변경함으로써 렌더링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이번에는 업로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에서 업로드를 찾아서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스타일 뷰에서 높이를 지워줍니다. 프로퍼티 뷰에서 타이틀을 검색하고 밸류 값에 파일 업로드라고 입력합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합니다. 인풋 우측에 업로드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파일 업로드라고 툴팁이 뜹니다. 속성 중의 타이틀은 HTML의 타이틀 속성과 동일합니다. 접근성 지원 속성으로 넣어 줍니다. 아이콘을 눌러 보면 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팝업이 뜹니다. 파일을 선택하면 해당 파일이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로드 컴포넌트의 배경 컬러와 텍스트 컬러를 변경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개발자 도구에서 업로드에 적용되어 있는 클래스를 확인하고 복사해 줍니다. 다시 웹스케어로 돌아와서 common.css 파일에 배경 컬러는 빨간색으로 텍스트 컬러는 흰색을 나타내는 스타일 속성을 정의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해줍니다. 업로드 컴포넌트의 텍스트 컬러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 업로드를 해줍니다.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티 업로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업로드는 한 개의 파일만 업로드를 할수 있고, 이 멀티 업로드는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팔레트에서 멀티 업로드를 찾아서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프로퍼티 뷰에서 모드를 HTML5 언더바 트랜스페어런트로 설정을 변경합니다. 그 다음 멀티 업로드를 선택하고 스타일 뷰에 width 값은 100 픽셀로, height 값은 30 픽셀, position은 absolute로, left와 top은 0으로 정의해줍니다. 그 다음, 팔레트 뷰에서 트리거를 선택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라벨의 버튼이라고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스타일 뷰에서 위스 값은 100픽셀로, 화이트 값은 30픽셀로 설정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합니다. 버튼을 클릭해보면 업로드와 마찬가지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뜹니다. 보통 여러 개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UI를 만들 때는 멀티 업로드와 트리거로 버튼을 만들고 선택된 파일들은 그리드뷰에 바인딩 되도록 하는 UI를 만듭니다. 나중에 웹스퀘어로 만드는 화면 샘플들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 업로드의 기본은 플래시로 구현되어 있어서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투명 모드로 변경을 하고 그 위에 버튼을 얹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UI를 만드는 방법을 가이드했습니다. 그룹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룹 컴포넌트는 여러 컴포넌트를 그룹화시킬 수 있는 컨테이너성 컴포넌트입니다. 팔레트에서 그룹을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 화면처럼 보이죠? 개발자 도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룹이 d i v 로 렌더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은 기본적으로 파싱되는 마크업이 div 형태입니다. 레이아웃 구성이나 인라인 요소들을 그룹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태그네임 속성을 이용하면 원하는 형태의 HTML 마크업이 가능합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태그네임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프로퍼티 뷰에서 태그네임을 검색하면 현재 div로 되어 있습니다. 값에 표시되어 있는 셀렉트를 열어보면 변경할 수 있는 태그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룹의 태그 네임을 UL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룹을 선택하고 텍스트 박스를 안쪽에 그려보겠습니다. 팔레트 뷰에서 텍스트 박스를 검색하고 라벨에 텍스트를 입력한 뒤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그려준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뷰에서 태그 네임을 AI로 변경합니다. 텍스트 박스를 복사해서 3개 정도 더 그려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브 라우저에서 렌더링 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보면, W2그룹이라는 그룹이 UL로 파싱이 됐고, 안에 들어간 텍스트 박스가 LI 형태로 리스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네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메뉴 등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은 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팔레트에서 테이블로 검색하면 테이블 레이아웃이 나옵니다.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100% 화면에 꽉찬 테이블이 나오고, 회색 컬럼은 TH, 그 옆은 TD입니다. TD 하나를 디자인 뷰에서 선택합니다. 그 상태에서 키보드 F2를 누르면 TR이 선택되고, 다시 F2를 누르면 테이블이 선택됩니다. 아웃라인 뷰를 보면서 F2를 눌러보면 선택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아웃라인 뷰를 보면, 테이블 레이아웃은 태그네임을 변경한 그룹의 조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th 컬럼 하나를 선택합니다. 상단에 활성화된 아이콘 중에 왼쪽으로 열사 빗 되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추가로 th가 생성된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그 컬럼을 선택하고 열 삭제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봅니다. 아이콘으로 추가되었던 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컬럼을 생성, 삭제하려면 스튜디오 상단 툴바에 아이콘을 클릭하는 게 편리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컬럼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 컨텍스트 메뉴에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컬럼을 더블 클릭하여 뜨는 수정창에서 윗스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웃라인의 콜 그룹을 사용하여 윗스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콜과 세 번째 콜을 선택하고 스타일 뷰에서 기본 설정된 윗스 값 25%를 고정값인 100픽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와 네 번째 콜그룹을 선택하시고, 스타일 B에 있는 위스 값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TH는 100픽셀로 고정이 되었고, TD는 가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과 같이 TH를 선택한 후, 키보드 엔터를 치면 수정창이 열립니다. 타이틀이란 텍스트를 입력 후 OK를 눌러주세요. 화면과 같이 TH의 텍스트가 적용되었습니다. TD에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TD를 선택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해당 창은 퀵툴바라고 합니다. 맨 윗줄은 선택된 위치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한테 이동할 것인지, 부모로 갈 것인지, 자식으로 갈 것인지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10개는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을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퀵툴바에 없는 컴포넌트는 팔레트에서 컴포넌트를 선택하여 그리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후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퀵툴바에서 인풋박스를 선택한 후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선택하고 OK를 눌러 TD 안에 그려주세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이번엔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아이콘인 부모로 이동하는 기능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표시하는 파란색 라인이 인풋박스에서 TD로 옮겨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로 아래의 티디로 이동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퀵툴바를 열어주세요. 이번엔 셀렉트 박스를 선택하여 티디 안에 그려보겠습니다. 기준대체의 첫번째 자식 노드로 선택 후 OK를 눌러주세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화면과 같이 부모로 이동 후 다른 티디로 이동해주세요. 팔레트에서 컴포넌트를 하나씩 선택하여 추가할 수도 있지만, 테이블 안에서 퀵툴바를 이용하면 좀더 빠르게 컴포넌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이 퍼블리싱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웃라인 뷰에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프로퍼티 뷰에서 클래스를 보면 W2TD라는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 클래스를 지우면 기본으로 그려진 테이블 모양이 틀어지기 때문에 삭제하지 말고 클래스를 추가해서 퍼블리싱합니다. 이번에는 어댑티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퍼티 뷰에서 어댑티브를 검색합니다. 밑에 있는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는 적응형의 사이즈를 적어주면 됩니다. 우선 어댑티브를 레이아웃 형태로 적용한 후 밑에 있는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 사이즈에 800이라고 입력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F12를 눌러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고 브라우저 사이즈를 조정해 보면 이렇게 브라우저 사이즈가 800이 되는 시점에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는 특정 영역이 반복되어 표현되거나 동일한 영역을 동적으로 추가 또는 삭제해야 할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주로 웹스퀘어 API를 통해 제어하며 반복되는 제너레이터를 추가, 삭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W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 프레임은 웹스퀘어에서 제작된 외부 XML을 인크루드 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컴포넌트입니다. 팔레트 뷰에서 W 프레임을 검색하여 클릭하고 삽입 위치 지정 후 OK 버튼을 눌러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프로퍼티 뷰의 SRC 속성을 이용하여 불러올 XML 파일을 지정합니다. 그려진 W 프레임 안에 불러온 XML 파일이 인크루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통이 되는 탑, 레프트, 카피라이트 부분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탭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레트에서 탭을 검색하겠습니다. 탭 컨트롤을 선택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탭 버튼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탭 추가를 선택한 후 탭을 추가해줍니다. 탭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설정창에 탭 버튼 1이라고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추가한 다른 탭 버튼에도 라벨을 입력해 줍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탭 컨트롤은 여러 권의 탭과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레이아 운용 컴포넌트로 동적으로 탭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속성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디자인 뷰에 그려진 탭 컨트롤을 선택하고, 프로퍼티 뷰에서 어댑티브를 검색하세요. 어댑티브는 브라우저의 위스에 따른 적응형 웹모드로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 속성 값을 참조하여 동작합니다. 어댑티브 속성을 레이아웃으로 설정하고, 그 아래 있는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의 속성 값을 6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 뷰에 있는 위스 값을 삭제해 줍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봅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브라우저 사이즈를 조절해 보면 사이즈가 600이 되는 시점에서 탭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웹스케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프로퍼티 뷰에 있는 클로저블 속성을 찾아서 True로 설정합니다. 클로저블 속성은 탭의 닫기 버튼을 활성화할지의 여부로 개별 탭 버튼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 전체 탭 컨트롤을 선택하고 닫기 기능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탭 스크롤을 찾아 봅니다. 갤류 값질 툴로 설정합니다. 이 속성은 여러 개의 탭이 열렸을 때 좌우로 이동하는 버튼과 열려진 탭의 리스트 버튼이 보여지는 기능입니다. 탭들의 이동과 선택이 편리해집니다. 저장하고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상단의 탭 스크롤과 탭 버튼의 X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탭 컨트롤이 레이아웃용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화면 퍼블리싱을 할때 자주 쓰는 속성입니다. 이번에는 그리드 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드는 테이블형 자료를 그리드로 표시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탈레트에서 그리드를 검색합니다. 그리드 뷰를 선택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헤더 하나, 바디 하나가 그려지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데이터 컬렉션 탭으로 이동합니다. 신규에서 데이터 리스트를 추가합니다. 행 삽입 아이콘을 여러 번 클릭해서 행을 그려줍니다. 다음은 데이터 탭으로 이동해서 유지 데이터를 꼭 선택하시고 행사비 마이콘을 여러 번 클릭해서 데이터를 생성해 줍니다. 다시 디자인 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드를 선택하시고 아웃라인에 있는 헤드 탭을 클릭해 줍니다. 방금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가 보입니다. 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하고 디자인 뷰의 그리드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생성 대화 창이 뜨면 옵션의 신규 생성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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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성은 그리드 뷰의 모든 컬럼의 폭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전체 화면 폭을 채우는 기능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합니다. 가로 스크롤바가 없어졌네요.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가서 화면을 채우기 위해서 화이트 값은 남겨두고 윗스 값을 삭제해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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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헤더는 주소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드를 보면 모두 동일한 위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 컬럼을 더블 클릭합니다. 위스 값이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스텝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 모든 컬럼의 위스 값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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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드 바디 컬럼을 하나 선택하고, 프로퍼티 뷰에서 인풋을 검색해서 인풋 타입 속성을 넣어보겠습니다. 기본 값은 모두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인풋 타입 밸류 값을 체크박스로 설정합니다. 다시 그리드에서 방향키로 오른쪽 컬럼으로 이동합니다. 인풋 타입을 링크로 선택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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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타입이 보이죠? 밸류 값을 아이콘으로 변경해줍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아이콘들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뷰에서 row num이라고 검색해 봅니다. row num visible을 true로 변경하고 row num width를 50, row num header value를 n이라고 입력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행 번호가 표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로우 스테터스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로우 스테터스는각 행의 상태를 별도의 컬럼의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기능인데요. 로우 스테터스 비저블은 트루로, 로우 스테터스 위드는 50으로, 로우 스테터스헤더 밸류는 상태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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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뷰는 계층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를 트리 형태로 출력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팔레트에서 트리로 검색해보면 트리 뷰가 나옵니다. 트리 뷰를 선택해서 화면에 그려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노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InnerXML로 변경합니다. Add Child로 하나를 먼저 그려주고 Add Sibling으로 형제 요소를 그릴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개의 노드를 생성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과 부모를 번갈아 가며 계층 구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치고 접는 버튼과 라인으로 만들어진 트리 구조 형태로 렌더링 됩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형태로 렌더링 되어 있습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몇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리뷰를 선택하고 프로퍼티뷰에서 쇼 체크박스를 검색하여 트루로 설정합니다. 트루로 설정할 경우 노드 앞단에 체크박스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체크홀 차일드 노즈를 검색합니다. 트리노드에 추가된 체크박스의 전체 선택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입니다.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해서 확인해 봅니다. 먼저, 노드 앞단에 체크박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노드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할 때 하위 노드까지 체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렌더링되는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프로퍼티 뷰에서 렌더 타입 속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밸류 값을 버추얼로 설정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테이블로 렌더링 되었던 구조가 딥으로 구조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속성을 변경하게 되면 적용되는 웹스케어 클래스가 변경되니 유의하세요.